뭐요? 내가 산이 땅이 동네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생각만 해도 골치가 다 아프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산 땅에 집을 못 짓는다고 한다면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 사건이 바로 그 사건 땅 주인이 건축허가를 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죠 결국 집은 짓게 되었을까요? 아닐까요? 마지막엔 이런 분쟁을 피하는 꿀팁까지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뭐요? 내가 산이 땅이 오로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하, 참 기가 막히네 자 보세요 지적도상엔 분명히 대지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토지 너비까지 4미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죠. 이렇게 명백한 게또 어디 있습니까? 국가에서 도장 찍어준 이 공문서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도로는 아닌데 잘 따져보면 도로다. <웃음> 무슨 애들 말장난이야? 뭐야? 아니 뭐 실제 통행로? 아니 도로가 이 동네 이거 하나미가 그깟 길 조금 옆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무슨 큰 전쟁이라도 나냐고요? 그리고요. 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기 민증도 있고요 군대 만기병장으로 제대까지 했다고요 이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도 보장된 내 재산권 내가 사용하겠다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하하 <웃음> 이 정도면 이 대한민국 땅이 다나라 거니까 미주알 고주알 다 허락 받으라 이 소린데 아니 대한민국 나라꼴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가 무슨 빨갱이, 북조선도 아니고 말이죠. <웃음> 자, 선생님. 뭔가 큰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것부터 바로잡아드릴게요. 대한민국 국토는 국민의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나라의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개인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죠. 하나하나 전부 다 국가의 허락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아이 생각해 보세요. 물 맑고 공기 좋다고 저산 밑에다 바로 공장 짓나요? 뭐지죠? 바로 이래서 공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건요. 북한인이 남한인이 하는 문제와 전혀 별개죠. 뭐? 암튼지간에 선생님 땅은 아쉽지만 도로가 맞습니다. 혹시 현황도로라고 들어보셨나요? 대장과 공구상엔 도로라고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실제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 그걸 바로 현황도로라고 하죠 벌써 40년이나 지났습니다 선생님 땅이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한 게요 그러니 이거는뭐 누가 봐도 도로로 명백하게 인정받고 있는 셈이죠 이런 멀쩡한 도로에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다고 길을 막고 집을 짓는다고요 아 이거 잘못했다간 아주 큰일 나요 만약에 말이죠 이거 저희가 그냥 허가 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동네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선생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 동네 주민들 얼마나 기가 센지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쏟아지는 민원에 자칫하면 분쟁까지 아이 생각만 해도 골치가 다 아프네요 뭐 솔직히요 저희가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게 오히려 선생님한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웃음> 팩트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땅주인, 지적도상,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다라고 주장.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상 보호받는다고 주장. 구청장,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도로가 맞다고 주장. 각종 민원 방지를 위해서도 건축은 안 된다고 주장. 과연 누가 오를까요? 땅주인일까요? 구청장일까요? 2017년 대법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토지는 지난 40년간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폭이 4m가 안되므로 도로가 아님 그러나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는 것은 공익상의 중대한 필요임 따라서 구청장은 건축신고를 거부할 수 있음 이 판결이 주는 교훈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땅살때 미리 확인해보고 살아 토지거래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겠죠? 대충 동네 분들이나 주변 지인들 또는 부동산에서 하는 말만 믿고 덜컥 계약부터 하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에 드는 땅이다 싶으면 바로 구청이나 시청 부동산과에 직접 전화를 넣으세요 그래서 그 땅이 건축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세요 그분들의 대답 세상 가장 정확한 팩트입니다 왜냐고요? 같은 대한민국이라 해도 지역마다 시도조례라는 것이 있어 건축법이 저마다 다르거든요 그 땅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 오직 시청, 구청 공무원들 뿐입니다 만약 이렇게 사전 확인을 하지 않으면 네, 여러분도 이땅 주인처럼 집못 지을 수 있습니다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죠 주거독립 만세!